자기야, 바빠? 응왜 바빠? 왜 회사에서 일다안 끝내고 집까지 들고 오는 건데 나랑 놀아주면 안 돼? 응? 나랑 놀아줘라 나 심심하단 말이야 난 자기 오깃만 기다렸는데, 자기가 집에 와서도 일만 하니까 치... 미워 맨날 자기 나랑 안 놀아주고 나만 자기한테 놀아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야? 자기는 나랑 사는 거 아니고, 일이랑 사는 거 같아 일이 그렇게 좋냐? 이것 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나한 번도 안 쳐다봤어. 그래. 나좀 쳐다봐. 치. 나너일 못하게 뽀뽀한다? 아, 이래도 안 쳐다볼 거야? 자기야. 아, 진짜. 너무한다. 맨날 나만 너 좋아하는 것 같아. 나만 너 좋아하는 거야? 넌왜나안 좋아해주는 것 같지? 하, 속상하네 진짜. 됐어. 너랑 안 놀아. 일이나 해.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너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진짜. 하루종일 하... 너랑 있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해 뭐야 일을 왜 안하고 여기 오는데 아니야 나안 울어 뭘 울어? 울기는 안 온다고 저리 가 얼굴 안 보여줄거야 절에 가라고 일해 가서 할거 많다며 나 그냥 여기 혼자 있을거야 배 안고파 배가 지금 고프겠냐? 서러워가지고 진짜 고툭하면 방해된다고 가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오는데? 일다 했나보다 너일다 하고 찾지 맨날 나는 나는 우선순위가 넌데 항상 넌 일만 좋아하고 너무 속상해 그래 울었다 왜 네가 속상하게 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그럼 네가 울리지 말던가 내가 괜히 우냐? 너 때문에 울지? 미워 진짜 정말로 미워 아 그건 울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좀 서운해서 그랬어. 알지. 왜 일하는지 알아. 나랑 같이 이쁘게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는데 서운하다 그거지. 그 이유가 난데 날더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어. 그냥 심통났다고 생각해. 애기 아니야 다 커서 울 수도 있지 무슨 애기라 그러냐 나다 울었어 응. <웃음> 배? 배고프지 자기가 맛있는 거 해줄 거야 그럼? 음. 그럼 나 계란볶음밥 버터넣고 계란볶음밥 해줘 그거 먹을래? <웃음> 요리하기 전에 뽀뽀해주고 가던가 그럼 완전히 기분 풀릴 것 같기도 하고 <웃음> 일로와 <웃음> 한 번만 해주냐? 난 아까 전에 자기 일할 때몇 번이나 얼굴에다 불뽀뽀 해줬는데 더 해줘 얼굴에 짠뜩 해주고 가 <웃음> 응. 나도 나도 사랑해 자기야 <웃음> 심통 버려서 미안하고 계란 볶음밥 맛있게 해줘야 돼 거기다 침 뱉으면 안 된다 알았지? <웃음>